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 건축주나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 10가지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만을 생각하지만 이외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도와 절차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모든 건물들이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그동안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체로 이런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고 자칫하면 이런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공사 등의 차질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또한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는데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한 절차로 공사가 설계의도대로 시공이 되는지에 대해 공사 진행 시 설계자를 공사 과정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설계를 한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못하게 되어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사 착공 신고 시에 이 설계 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설계 감리로서 특히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업체 등이 자재나 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공사비나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때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설계를 한 설계자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설계의도 구현업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과 함께 설계감리, 공사감리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사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 제도는 이미 잘 알려진 제도로 특히 연면적이 60평 이상인 건축물로서 상가주택 등과 또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일정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이러한 건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어 대체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해왔던 것이 변경된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종합건설업 면허 시공에 대한 것인데 종전에는 1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상가주택 등은 아무나 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건축주가 자기공사 즉지경공사로 자기집 등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의 변경으로 이제는 60평 이상의 상가주택 등의 건축물과 60평 이상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종합건설업 면허, 즉 법에서는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건설업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공사에 따른 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공사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특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연면적 600평 이하 건축물의 시공이 완료되어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건물의 설계자나 감리자 외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특별검사원인 건축사가 건축물을 점검하는 특별검사제도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허가받은대로 공사를 했는지 또는 중공접수된 도면과 현장이 동일한지 중공접수된 도면이 현행법 또는 허가시점의법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검사원은 허학권자가 지정하므로 건축주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구조감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가주택 등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 건축물 또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과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과 같이 1층이 기둥과 보로 된 피로티 구조의 건물이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주차장으로 된 건물이 이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감리는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해당 건물의 구조 설계를 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업무 진행상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굴착공사 감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지하실 등의 설치를 위해서 깊이 10m 이상으로 토지를 부착하거나 높이 5m 이상의 웅벽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굴착 및웅벽 관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인접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대체로 지하 2, 3층 이상이거나 인접대지와의 레벨차가 5m 이상 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건축물은 해당되지 가 않는 것이죠. 또한 구착공사 감리자도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지만 해당 건물에 흑마귀공사 설계를 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업무 진행상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거공사 감리인데, 이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하고자 할때 연면적 150평 이상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러한 건물의 멸실신고와 함께 철거허가를 받고 철거공사시에는 감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거신고서에는 해체공사계획서와 성면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류와 감리자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철거전문업체에게 의뢰해서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 철거감리는 얼마 전 반포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접도로를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누락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전기공사 감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압이 600V 이상으로서 용량 75kW 이상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전기감리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상가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 등은 특별한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기공사 감리를 받는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감리가 해당되는 건물인 경우 통상 공사기간 동안 감리비를 계산하는데 전기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공하는 전기공사 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특히 중공검사를 받는 데 좋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전기공사 감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감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이정보 통신공사 감리비도 통상적으로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비를 계상해서 이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공하는 통신공사 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함께 중공검사를 받는 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방공사 감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이는 연면적이 330평 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시설 설비 및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소방감리 계약을 해야 하므로 330평 미만의 일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이러한 소방공사 감리 대상은 아니며 이러한 감리비도 통상적으로는 공사기한 동안 감리비를 계상하며 이 감리자도 건축주가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공을 하는 소방공사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함께 중공검사를 받는 데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건축을 하는데 무슨 절차가 이리도 많고 또 제도가 복잡하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 변화와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필요불가결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감리인 경우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정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물이 증가하기 시작한 데다 몇년전 발생한 포항 지진 시에 피로티 구조 건축물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 굴착공사 감리인 경우에도 몇년 전에 지하터파기 작업 중 인접한 상도동 어린이집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유적인 문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소방감리의 경우에도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공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 등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각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주가 부담되어야 할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비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약간의 비용 증가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비용 증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효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각종 부실공사가 난무한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정착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제도 중 최근 많이 건축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상가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용 건물은 설계의도규원 업무라든지 공사감리, 종합건설업 면허시공, 특검, 구조감리 정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나머지 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과 이러한 제도와 절차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기준이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계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